자 여러분 오늘은 제목 그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유해동물 바로 뉴트리아를 한번 잡아서 퇴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잡혔는데요 제가 봤을 때뭐 괜찮으면 한번 초배를또 해볼게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뉴트리아가 사실 쉽게 잡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그 뉴트리아 사는 곳이 제가 지금 사는 곳이랑 거리가 가까우면은 뭐 자주가 살수 있는데 500km예요 차 산지 8개월 됐는데 폐차하게 생겼다 자 그래도 도전하러 가야죠 무조건 잡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 아, 차로 뭐 어떻게 저걸 먹냐 여러 식으로 좀 혐오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식용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은 요해동물의 끝 바로 뉴트리아를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 저 혼자 뉴트리아를 잡지 않고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카메라 돌려봐 은혜요. 돌려봐. 야리바자 <웃음> 오늘 브루님이랑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삐꾸TV입니다 여기서 뉴트리아를 많이 잡으셨죠? 네 제가 여기 강 가족이 살고 있는데 한섯마리 정도 제가 다 몰살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삐꾸님 가족 말고? 아, 아 네. 뉴트리아 가족이죠? 네, 네. 아 깜짝이야 몰살 시켰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네. 오늘 어떤 식으로 잡나요? 수색을 조금 해봐야 되고요 네. 없으면은 이제 포획트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 이게 포획트리구나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거? 삐꾸TV 훔쳐가면 구독과 좋아요 제가 <웃음> 하나 분실돼서 어, 가져갔더라고요 어? 가져가는 김에 구독이라도 했는요 <웃음> 아, 당근이랑 참외 이런 거를 하나 두고 이런 천에다가 하나 설치를 해두고 다음날 오전에 오면은 잡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성공률은 한 어느 정도죠 10%? 저 500kg 왔는데. 아 그거는 본인 사정. <웃음> 가자. <웃음> 어딜가 이럴게야. 사로나 어. 결혼했어. 자 그래서 오늘 이 포획틀 하나를 두고 미리 설치해두셨던 게 있다고 네, 하죠. 그것까지 두 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포획틀을 설치하기 전에 뉴트라의 흔적이나 배설물 이런 것들 을 한번 관찰해보도록 할게요. 제 삐꾸님 컨셉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제 결혼 <웃음> 님 <웃음> 오셔가지고 똑같은 안경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아하 질투 나네요 어, 헌터 아제수영까지 얼굴로 콜라보를 해버리실 줄 몰랐어요 어. <웃음> 여기에 굴이 있다고요? 유트리아가 다니는 길이요 아 이게 이게 유트리아가 다니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다 밟혀있네 엄청 크겠는데 제가 아. 알아보니까 1m까지 큰데요 매력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아 이게 갈가 먹은 흔적이에요. 부들이라는 식물인데 이게 두개 있으면 부들부들. 아니 아저씨잖아요. <웃음> 부들이라는 식물 이 있는데 핫도그처럼 생긴 거 있거든요. 사진 한번 보시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많이 갈가 먹고 연한 거를 좋아한다고 하셨죠. 연하고 달짝 꾸리한 거를 좀 좋아합니다. 바위 같은 것도 네, 좀 좋아하고. 바위 참외나 사과 같은 걸 제일 좋아해요. 아 뭐한데 진짜 혼돈빵이나? 저랑 반반 섞어. 아니 진짜 저도 <웃음> 보면 볼수록. <웃음> 거의입니다. 팡부르데팡부르 여기로 보시면 미끄른 하고놀았나 봐요. 여기 풀이 다 눌려 있죠. 뉴트리아가 다 다니는 흔적들이에요. 뉴트리아 롱을 어떻게 생긴지 알고 계신가요? 아, 많이 봐서 알고 있죠. 드여볼게 나중에 찾으면. 아 아니요. <웃음> 제가 나중에 요리해서드리겠습니다 <웃음> 발자취 아닌가요, 이런 거? 여기 하나만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아 다리가 하나 달린 뉴트리아는 없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났거나. <웃음> 교통사고났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웃음> <웃음> 교통사고난 뉴트리아 발자국입니다, 여러분. 잘 살아가야 될 텐데. <웃음> <웃음> 여러분, 아 이거 저 혼자 계속 들고 있거든요. 철망이어서 무겁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 말 끝까지 리발렉 맨날 영상에서 나쁜 놈이 서있어 뭐라 지불한 거래요 빨리 와 어, 찍고 있었어요? <웃음> 아 이게 다 발자국이구나 오, 이거 똥 아닙니까? 먹어보시면 예? 맛을 아니, 몰랐어 그거, 그거 초식이라서 괜찮아요 오 어, 진짜요? 오 어, 진짜 드시네? <웃음> 맛은 롯뭐 같아요 <웃음> 제 스타일 제 스타일 여기 보면 안 도지를 해놨어 이거는 부드러운 아닌데 그건 좀 맛있어? 요 <웃음> <웃음> 맛있으세요? 나 <웃음> 이게 지금 미리 설치해둔 포에트인데 여러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포에트리 어떤 식으로 해서 닫히는 건가요? 제가 뉴트리하다 이게 들어가요 쟤를 먹기 위해서 얘를 밟겠죠? 아주 살짝만 해볼게요 오 이런 구조구나 와 여러분 너무 기대됩니다 진짜 하지만 10%의 확률이란 거 지금 뉴트리아 나올 시간입니다 그래요? 브리는 여기서 뭐가 움직이는 거를 느끼셨다 했거든요 발견하시면 삐꾸이 바로 달려들어서 잡으실 수 있으신 가요몽둥이안 가져왔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발자국은 많이 찾았는데 똥은 아직 못 찾았거든요 똥이 아까 삐꾸이 드셨던 그거 같은데 똥 찾았습니다 방금 뭐 드시는 거 같던데 먹지 않았는데 <웃음> 사실 가끔 드셨죠? 진짜 배고픈데 조금 먹긴 하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띡코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들어 미안해 <웃음> 원래 똥이 동글동글한데 아 설사를 한것 같아요 톤도 한것같 이게 토예요? 이게 토로 했겠죠 아 이거 음. 냄새 한번와 아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냄새가 구리네요 그러이 그러니까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아, 그 아, <웃음> 벌써 난다고? 에이 진짜로 진짜로 구린내가 나요. 약간 하수구에 서좀더 진한 냄새가 납니다. 여기도 보시면 다 잘려 나갔어요. 거의 예초기네 이렇게들. 혹시 돌아다니는 뉴트리아를 보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 아 많이 봤죠. 만약에 여기 지나가고 있다. 다가가면은 없어져요. 없어져요. 겁나 빠르고 나네. 물에서 진짜 빨라. 돌아다니는 걸 보면 운이 좋은 거고 잡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발견이라도 하고 싶어요. 브레인, 의 뉴트리아가 설치류예요, 포유류예요? 뉴트리아과 포유류예요. 네. 뉴트리아과가 있으면 다른 종류들이 좀 있다는 거네요 사실. 종류까지는 잘모르겠습니 아. 근데 한 종류만 있어. 저도 꽈로 분류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아충인가요? 아니요, 진짜로 충인데요. 진짜로? <웃음> 개럭 같다. 어, 얘네가 보통 잠수를 하고 있기도 하나요? 잠수함이죠. 뉴트리아에 어.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네요, 선생님. 개인적인 성격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알죠. <웃음> 다음에 그것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근데 이게 물 따뜻한데? 비꾸님이쌌죠 <웃음> 아까 봤어요, 몸 떠시는 거. 장어 안 싫었잖아요. <웃음> 또 우리 추울까 봐. 똥 있어요? 산지 좀 오래된 똥이 있답니다. 며칠 전요? 사일 전. 그걸 아세요? <웃음> 자, 여러분, 이게 산지 한4일 정도 된 뉴트리아 똥인데. 아니 손으로 만져야죠. 아니 아니요 전 돌이 더 정확해요 아까 그것도 뉴트리아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목적으로 문제가 이게 돼는건 아닌가 분청에다가 네. 물어보니까 잡아오라고 아 오히려 죽여서 가져오라고 여러분 이 뉴트리아가 보통 한 마리에 2만 원 정도 합니다 여기는 어떤가요? 여기는 3만 원 주더라고요 두 마리 잡으면 6만 원 거의 하루 일당이죠 전 어? 333마리 잡아서 1억 버는 게제 목표입니다 찡긋 어, <웃음> 저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는요. 법적인 문제 없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 물건데 여기만 지금 육지 딱 하나 있거든요. 여기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오. 여기서 네 마리를 잡으셨다고? 네 마리요? 내일까지 하면 아마 다섯 마리가 될 거예요. 부담 가지라고 한 소리 아니고요. 500kg 왔다는서요5시간 반. 어 그럼 총 kg? 아니죠. 왕복 까지시면 2,500kg죠. 이면또 <웃음> <그런 안 웃음> 전화. 아 농담이고 계셨습니다. 이게 예, 냄새가 나야 돼서. 아! 먹고 싶어. 지금 뉴트리아 연기하시는 거죠? <웃음> 당근도 아, 쪼개 놓으면 음... 네. 어 <웃음> 실험 한번 해봐야 될까요? 네 하세요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 설치를 해놨고 일단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러 가자 나 여친 구 있어 같이 어다음에 아, <웃음> 여친 날이 밝아가지고 어제 설치해뒀던 포인트를 가고 있는데 제발 다시 여기 올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비꾸님 다시 와야죠 완잡해시요 <웃음> 아 저기 여러분 첫번째 아황한데아 불안하다 설치해놨던 데가 따로 한 군데 있고 어? 저 근처 저수지에 제가 설치해놨습니다 아 여러분 네. 그러면 비꾸님이 따로 설치해주신 포획만 말고 저희가 어제 설치했던 포획만 저기 먼저 한번 가볼게요 제발 저 뒤에 포획만 있거든요 자 여러분 포획만 보이시죠? 어? 어 없, 없는 것 같은데? 야 그래도 들어와 임마 <웃음> 하나 사 임마 아 여러분 없습니다 먹잖아 빨리 갖고 와 그냥 야너 개인주의야? <웃음> 거기로 갈뻔했네 <웃음> 너 내가 거기 가면 죽어 우리 하루 더 자야 되나? 좋아 좋아 난 싫어 이랄게 일꾼 어. 놈이 <웃음> 미리 설치하신 포획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저기 있습니다 포획망 보이시죠 저거 제발 리발 제발 리발 오오오오오 오 여러분 오! 오! 오! 오! 오! <웃음> 뉴트리아 잡혔습니다 우와 진짜 잡혔어요 대박인데? 죽은 거 아니에요? 오! 어 아니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 와 여러분 진짜 여기까지 오는 보람이 있습니다. 아비이 감사합니다. 오0 k g 원래는 완전 난리 발광 치나요? 네, 발광하고 꺼내달라고. 아 꺼내달라고. <웃음> 꼬리가 완전 그냥 설치류네. 쥐꼬리네 진짜. 그럼 얘 지금 꺼내나요? 아니면 이따 저수지로 어, 또? 저수지까지 확인해보고 거기서 어, 이제 네. 한번 꺼내서. 네, 하겠습니다. 아, 조져 조져 조져. 여러분 최대입시 선생님이십니다. <웃음> 예. 오오 핸드폰 진동벨 소리 오오. <웃음> 어, 좀 아, 오, 오 이게 똥이다 오 이게 똥이네 드디어 제대로 된 똥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냄새를 아니요 아니요 얼굴에또 묻히실 거잖아요 이빨이 진짜 누런네요 실제로 진짜 누런 이네 네, 양치 네. 잘안 해요 아저씨 <웃음> 네, 여러분 지금 저수지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론나 맛있죠? 근데 이렇게 500km 하면 뒤져요. 어, 카메라 못 쳐다보겠네. 여러분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발자국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로 들어갔구나 리발레키. 자, 여러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아 똥이네. 찐 똥이다. 어 드셔보신 거아니요 어, 하지 마세요 제발. <웃음> 리발. <웃음> 여기서 다섯 마리 정도 제가 봤습니다. 또 음... 이제 일가족 몰살 10kg. 죠제 그렇죠, 또... 전문입니다. 몰살 <웃음> 불이 먼저 가보세요. 오 거짓말 거짓말. <웃음> 진짜로. 연기가 <웃음> 약하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 아, 이틀 전에 설치하셨다고요? 그렇죠. 적어도 일주일이 있어야 잡힌다고 하시는데. 진짜 있다니까요? 어? 아야 진짜 거짓말. 아, 다 쳤다, 다 뭐요? 오오 어, 대박, 대박, 대박. 또 잡혔습니다. 대박이네. 얘는 팔팔하다 여러분, 얘는 미끼가 없습니다. 배고파서 다 먹었나봐요. 와. 아, 오, 오, 오. 오 얘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공격하려고. 오,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이빨이 지금 노랗죠. 클수록 주황색. 더 더러워진다는 말씀이시구나. 궁금해서 손 넣거나 막 절대. 아우, 절대. 네.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답니다. 저희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보통 꼬리 잡고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두 마리 쌍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 여기 물속에 조금만. 바로 잠수합니다. 자 지금 잠수해서 박힌 지 20초 지났거든요 지금 제가 봤어요 둘이 물속에서 대화하는 것같아 우리 롯데스 한 마리는 지자체고한 마리는 누가 처먹는데 어이고, 고개 들었구나. 얘 이게 어떻게 들지? 사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같 <웃음> 알아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요. <웃음> 자, 여러분 일단 지금 삐꾸님이 들어서 저희한테 주실 거예요. 굉장히 제가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15kg짜리도 들어보셨잖아요 때마다 이게 너무 싫어요 <웃음> 제가 한쪽에서 유인을 하고 신발을 이렇게 툭툭 던지면 오. 아, 네, 아, <웃음> 이제 체육선생이 같습니다 여기 물갈퀴 보이고 네. 앞손이 훨씬 작네 근데 얘네 꼬리를 잡으면 꼼짝을 못하나요? 잡을 때마다 꼼짝을 못하더라고 오오오오. <웃음> <웃음> 자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노동, 들고 있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왔다 왔다 야! 와, 비꼬이두 마리. 진정 오, 말도 잘 듣네. 생태의 교란종이고 유해동물입니다.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퇴치는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뉴트리아 두 마리를 이제 포획을 했는데 보시면 크기는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한 마리는 피꾸님이 손질을 해주셔서 다리 네 쪽만 해가지고 어디가면 먹어봐야죠. 나머지 한 마리는 지자체에 가져가서 3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거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자체 먼저 가자, 리발렛기야 자, 여러분 일단 이 뉴트리아를 죽여서 지자체에 갖다 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두 마리 여기 일단 봉투에 담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마리 담았고 이제 한 마리는 지자체 가져가고, 한 마리는 손질을 해서 주신다. 라삭라삭 <웃음> 자 여러분 지금 하만 면사무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잡은 두 마리를 전부 다 갖다 줘도 돈은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가 또 수거를 할수있다그래요 그래서 한 마리는 주고 한 마리는 다시 받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17년 이후로 제가 처음이에요 포상금이요? 네대치하시는분 네. 이제 포상금 개념은 아니니까 그렇구나. 일반 사람이 온 거는 이제 한는만이죠아 감사합니다 이건 이 지역에서만 쓸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를 이제 밖에서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찍어야 되거든요 처음 보신 거예요? 네 한 17년도 이후로는 없었으니까. 아 그래서 입... 여기가 포상금이 높은 이유 아 같아요. 자, 이가 다시 수거를 해가고 내과에 가서 약간 자유인처럼 한번 닭 사무라이. 한... <웃음> 여러분 지금 유트리아를 손질을 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손질하는 장면은 여러분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찍지 않을게요.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이구 조심히 가라. 사탕구리.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다 끝났는데 그냥 닭 다리 같죠? 그리고 여러분은 분명히 어 저거 그냥 닭 다리로 바꿔치기 한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네 발톱 있으면 어어어어어 일부러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봐 발톱 하나 남겨놨고요 자 이제 발톱 자를게요 발톱 잘라주세요 이거 아니아요그 다리 다 작아 있어야 돼요 <웃음> 발톱만 닦아달라고하 <그거> <웃음> 네일샵이에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자 여러분께서 저는 닭다리 요거 네개 바로 가져가서 집에서 추배를 해볼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쓸개입니다 이 쓸개가 굉장히 좋죠 응감 성분이 돈보다도 많다고 좀...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지금 드셔보실 <웃음> 아니요 <웃음> 네 이거는 삐꾸님이 드실거예요 아, <웃음> 깨끗이 한번 씻어서 아, 일곱수에... 여기 일곱수인가요? 일곱수겠죠 물을 뭐 마셔도 음 진짜 먹고 숨 떨어지는 겁니다. 뉴트리아 손질하신 <웃음> 손 아니세요? 아유. 어유. 안녕. 잘 왔어. 아고 아, 아, 아고 잠시만요. 제가 드릴게요 있습니다. 하이도버 아, 뭐 이런 거 아나? 비다르 테런듯이 샌드위치 가게를 는게 꿈이라서 연습 중에 있는데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 진짜요? 네. 빠리 바게트네요. 포장지마 이렇게. 아, 포장지마 네. 따로 해서 진짜 직접 만드신 거죠? 어, 제가 빠리 바게트에서 이런 샌드위치 본 적이 없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어, 평가를 해주시면 아, 그러니까 곰팡이 제가. 분들한테 한번 평가하는 거 한번 아, 네. 찍어 보도록 할게요. 아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웃음> 아, 그리고 한개더 있다. 뉴트리아 준가요깜돌아지 아 도라지 아니 오늘도못 묵힌 거 저한테 라삭 라삭 <웃음> 은혜야 준이요 삐꾸 TV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진짜 캐릭터 너무 좋으시고 반전 이게 진짜 선생님이에요 <웃음> 다음에 또 뵐게요 <웃음> 자 여러분 가다가 지금 휴게소 잠깐 들러가지고 싸주신 샌드위치 하나 먹어보려고 샌드위치 장사를 하신다고 선생님께서 하셔가지고 먹고 진짜 냉정한 맛 평가할게요 두 개나 사주셨네 초베르 음와 냉정하게 대 맛있어요 장사하면 대박 맛있을 것 같은데 와, 진짜 맛있다. 깜짝 놀랐네. 진짜 파는 거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유해동물 뉴트리아의 앞다리 뒷다리만 한번 잘라가지고 가져와봤습니다 와우 여러분 다 봐도 뒷다리 있죠 치킨다리 느낌 아니에요 요즘 가까이 찍어줘 은혜야 아니 은혜야 잠깐만 자 여러분 지금 은혜가 오늘 카메라를 잘못 찍을 거예요 왜냐면요 은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쥐거든요 자 근데 이 뉴트리아 사진을 보고 솔직히 오늘은 촬영을 도와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지금 데려왔는데 지금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카메라를 잡고 있냐면 리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맨 눈으로 보고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뉴트리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85년도에 프랑스에서 들어왔는데 제가 이거 먹는다고 혐오스러울게 아니라 여러분 시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유해동물이 되냐 그때 당시 뉴트리아 가격이 15만원에서 30만원 선이었대요 현재 가격으로 치면 은 대충 한 100만원 도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사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뉴트리아를 방생하게 됐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유해동물이 된 겁니다 결국 뭐다 방생 때문이에요 맞춤 방생 얘기지 하다가 점차 점차 방세해가지고 요 제가 다 처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비밀인데 뉴트리아가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유량이 훨씬 훨씬 훨씬 높답니다 영력에 좋은 거죠 그치 은혜야? 싫어 <웃음> 너 오늘 먹을 거야 나 아니야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중게 발성이 제일 컸어 계속 조금 해가지고 <웃음> 내가 편집하면서 목소리를 키우는 게 힘들어 그래서 오늘 너 먹을 거야 알았지? 아니야 안 먹을게요. 발성 방금 합격. 자 그래서 어떻게 요리를 할 거냐면 앞다리 뒤다리 하나, 앞다리 뒤다리 하나. 요두 쌍을 세트로 요리를 할 건데 어떤 요리를 하냐 바로 뉴트리아 에어프라이 구이를 한번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는 그냥 일반 후라이드 있죠? 튀김가루 묻혀서 후라이드를 해가지고 한쌍 에어프라이기, 한쌍 후라이드해서 한번 먹어보고 맛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려러면 지금 바로 <웃음> 한숨 쉬면서 카메라 내리지 마. 알았지? 너 이거 먹을 거야? 아니야! <웃음> 삼켜 진짜 먹기 싫다 보다 <웃음> 자 요리를 하기 전에 이 녀석들이 잡내를 우선 제거해야 됩니다 자그러려면요욕할로 야야 제대로 치거라 자 라삭 이거 제대로 하면 안 먹일게 아니 내가 안 먹을 건데 <웃음> <왜 그래? 웃음> 한번더 기회 줄게요 은혜야 라사 사무라이 어? 너 곰팡이 분들라테 욕한 거 로, 아니야? 유유개 싫다 유자 요런 식으로 잘 있게 칼집을 이렇게 내주고 옛날에 요 볼에다가 싹다 넣고 자요 링크 우유로 한번 재워줍니다 아직 끝이 아니죠? 바로 로즈로즈인데 아주 빨간색 왜냐면 잡내고씨 날수 있으면 은혜가 못 먹을 거니까 아니야 <웃음> 계속해서 재밌다 오늘 어, 한 다섯 번더 나올 거예요 여러분 탁탁탁탁 술못마시는 술자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잡기술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세요 회우리 안된데? 콕찍지마너 먹을거야 <웃음> 네가 먹이면 먹어야 뭐 돼?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어너 뉴티리아 잘 봤어 리발랭갸 언언언언 자 여러분 이렇게 15분 정도만 뉴티리아들을 더 재워줄게요 라탕라탕 자 여러분 이렇게 뉴티리아 오잠후내다 제거될 것 같은데? 아 배고파 <웃음> 배고파? 그럼 너 이거 먹으면 돼 아니야 어 이제 시끄러. 워자 뉴트라를 다 이쪽으로 빼두고. 아이 소주 냄새 너무 많이 나는데? 최해서 진상 부려가지고 막 오늘 그 밤에. 아니야. 결혼했잖아. <웃음> 안돼. 아왜 안돼? 안돼 안돼. 왜 안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계약했잖아. <웃음> 여러분 오해입니다 저 이러면 려 결혼 안 했어요 제발 이지 얘네를 일로와 일로와 빨리와 이거 닭다리로 치기 전에 <웃음> 자이 우유랑 소주를 살짝 한번 제거를 해줄게요 던져버려 야너 맛소금 어디다 놨어 혹시? 너 진짜 내가 찾으면 죽을 줄 알아 자좀뺨 때려 진짜로 왜 거기 있는데 대 <웃음> 세게 때리네 여기 이렇게 있는데 왜 맛소금은 <웃음> 저기 말도 안 되는 곳에 있는데 이거 내가 안 썼어 <웃음> 잡내를 제거한 뉴트리에다가 로금 초초초 루추 초초초초초 뒤집어서 한번더 뿌려줍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녀석들이 냉장고에서 또 30분 동안 해야 돼요열어 잠깐 들어가 있어 어? 오늘 수박 먹자 안 먹어 그럼 뉴트리안 먹자 아니야 <웃음> 30분 뒤에 봐요 라탕 라탕 30분 지다다자 여러분 이렇게 소금과 후추에 절여졌으면자 먼저 기름에 튀기는 후라이드 뉴트리아 다리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치킨 튀김 가루를 먼저 응. 한컵 들어가라 물한컵 1대1 비율로 섞습니다 하나 둘셋 잠깐만 <웃음>, <웃음>, 웃음 나와서 못하겠어 어떻게 뭐, 할 때? 어. 너 저번 영상에도 편집하니까 안 했더라고 그래? 내가 어디 편집했는데 안 해가지고 그거. 뉴트리아를 매겨야 되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 하나 둘셋 왔다 <웃음> 야그 <웃음> 어느 때보다컸다 부어버려 조조 조조 조조. 자 그리고 요 다리를 한번 쫙 적셔줍니다. 앞다리도 안까지 스며들게. 자 그리고 나서 요 치킨 튀김가루 따로 빼놓은 데에다가 겉에를 묻혀주는 거예요. 앞다리도 똑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조사 조사 묻혀.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묻혔으면은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유브에 바로 입에 넣기 전에 빨리빨리 냄비에 그리고 바로 저화아예야하 이제 너도 하자 유트리아 먹을래 할래 안 할래 이거는데 근데. <웃음> 근데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만 이고 끝나고 어차피 싹싹 빌고 개 두드리고 먹고 등에 멍개 많아요 봐봐 등에 멍뭐 멍. 없어 이거 뭐안 보여주려고 뭐 아니. 없어 하면서 바로 엉엉엉다 넣을게요 닭다리가 좀푹 잠겨야 잘 있기 때문에 <웃음> 야너 뭔데 여기서 구경하고 있냐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달가지만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유트리아 1박 1일 동안 그래도 운 좋게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아주 유해 동물이 해서 미안하다 근데 옛날에 시에 이거 시가 거의 100만원짜리야 바로 입장하면 진짜 뉴트리 안먹어도 돼 잠깐 계약서상 <웃음> 그냥 카메라맨 아니야? 입장하면 뉴트리 안먹는 카메라맨으로 바뀌었어 하나 둘 아니 그냥 다 안할래 <웃음> 예. 계약파기야? 네, 네 와이프도 안하고 싶어 땡큐 입장 잘가요 와우와우와우 음. 와우, 와우. 색깔이 왜 이래? 아니 니가 이상한... 그러고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자 여러분 이렇게 넣어주고 7분 정도 중불에서 쫙 튀겨주면 돼요 7분 뒤에 봐요 라상다닥 라상. 자 여러분 지금 7분 지났거든요 턴어프 여러분 지금 보시면 큰 닭다리 같아요 자 이쪽으로 일단 기름을 한번 빼둘게요 바로 에어프라이어 구이 해볼게요 아왜 아, 입냄새 가짓말 아니야 일로와 아니야가 거짓말이라는 거야? 놀리려고 한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입냄새 참겠다는 거야? 참겠다는 거야 <웃음> 아니야 일로와 거짓말이야 진짜? 눈치 족제락 꼬리 발릴게요. 여러분 에어프라이고는 어떻게 하냐? 소금이랑 후추에 절여진 요 녀석 잡고 튀김가루에 절여줍니다. 조사 조사 조사 조. 사자 여러분 이렇게 다 버무렸으면 여기 봉지 안에 넣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올리브유를 쇼아 아직 한발 남았다. 버무리고 버무 버무리. 못 나쁨 버무 버무리 버무. 어때 이런 모습 보면? 이혼하고 you 싶다. Know. 땡큐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버무렸으면은 대충 한 10분 정도 또 재워줍니다. 버려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버무려졌으면 얘를 들어가라. 자 올리브유를 버무린 이유는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도 들어. 자 이렇게 넣었으면 바로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거 먹긴다 입으로 내 손에 나가지 들어가 잠시만 어? 어왜 깨졌지? 괜찮을거야 광고주님들 에어프라이기 광고 봤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세요 뉴트리아 말고 맛있는거 그땐 할게요 새우같은거 타이거세요자그러분그 새우. 보시면 뭐 여러가지 나와있습니다 뭐 파이, 닭고기, 소고기, 객간고 넙치, 장작 뭐 이런식으로 있는데 뉴트리아는 솔직히 나와있을리가 없으니까요 닭다리랑 똑같이 맞출게요 180도에서 일단 15분 먼저 파이어 이거 진짜 장작이야? 포테이토지 장작이겠냐? 자 여러분 거의 다 됐습니다 3, 2, 1땡 땡땡리발렉 열어 우와 우와 얼핏 봐 너무 잘 익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번 뒤집어서 그 시간만큼 더 해줘야 돼요 한번 더 라가리 봉쇄 좋아요 자 여러분들 에어프라이기가 마무리가 되는 동안 아까 튀겼던 치킨이 있죠? 자 요거를 한번 더 튀겨줍니다 그래야 훨씬 더 바삭하거든요 그러니까 닥치고 들어가 나 진짜 다 됐으면 다시 일루파 이래 기야와 이건 진짜다 너도 이래 끼야3 2 1 땡땡 땡. 네, 기발레키야. 열어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서 뉴트리아 타다리 에어프라이 구이와 치킨 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일단 요게 일반 기름에 튀긴 치킨이고요. 이게 에어프라이 구이입니다. 자,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자, 먼저 치킨. 이건 뭐 그냥 올리브유 튀긴 그런 치킨냄새고, 에어프라이. 이게 진짜 맛있는 냄새였는데요 근데 냄새만맡을 때는 에어프라이가 훨씬 많이 있는데 지금 침 게을린다 바로 초배로 해볼게요 자 먼저 요 치킨 앞다리 살 먼저 한번 초배를 해볼게요 피곤는게 굉장히 많이 드셔보셔도 돼요 근데 약간 질기고 잡내가 난다고 해요 소주랑 요리 다 했으니까 바로 먹어요 초배를 <놀람> <놀람> 대 맛있다 아니 진짜 대 맛있습니다 여러분 와, 안에 단면 보여드릴게요 닭 그거처럼 약간 하얗진 않은데 담내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너무 맛있는데 너왜 그래 연애 표정이 토할 것 같아 <웃음> 닭이야 중간에 바꿔치게한 거야 닭이야 아니 근데 너무 맛있어 시가가 그때 당시 30만원 정도 현재 한 100만원 정도인지 알겠어 아니 연애야 토안 하려고 너를 달래고 있으면 어떡해 괜찮지? 선글라스좀 벗어 이제 너 때문에 못벗는내 얼굴 때문에? 어. 퇴일렉이야자 여러분 요쪽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맛있는데? <웃음> <하신데? 웃음> 진짜 불안주가다 보다 맛있어요 그 색깔만 약간 갈색일 뿐인데 너무 맛있는데? 그한번 먹어봐 아이씨 아이씨 이거 내가 은혜한테 억지로 안먹게요 왜냐면은 쥐극강론자예요 태국에서 길 가다가 쥐가 지나가는데 도로로 뛰어들었어요 차라리 차에 치는 게 낫는 거야 쥐랑 1평짜리 한 방에 5시가 있는 대신에 150억 주 없잖아 그만한 돈 맞아 윗다리썰 <웃음> <웃음>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기 살 많은 것만 크게 배워볼게요 초베르 음! 이거 음. 그냥 닭다리 사지잖아 은혜야 아니? 야너 이거 내가 먹일거야 아니야! 얼마이 <웃음> <웃음> 있어요 조금 질긴 것뿐이 닭다리 겉에 지방 같은 게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훨씬 부드러워요 이쪽 단면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와 <웃음> <웃음> 이게 소고기보다 고단 백이래 은혜야 어쩌라 <웃음> <웃음> 또할것 같아 진짜로 응. 어. 아니 근데 이것 때문에 아니 나와 마찬가자자 <웃음> 요쪽 부분 김 나는 거 보여? 서글라스 <웃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리라고 있네 자 바로 먹어요 초베르 와 잡내 같은 거 하나도 안나 이거 이따 은혜가 먹고 <웃음> 아니야 자여러분들 <웃음> 에어프라이구이 <웃음> 자 여기 통통한 요살 있죠? 요쪽 먹어볼게요 초베르 음. <웃음> <웃음> 거 야만인 같아 뭐라고? 야만인 <웃음> <웃음> 바로 먹어요 초베르 <웃음> <웃음> 음 배고파이 이가 훨씬 더안 느껴고 맛있다 저는 보시면은 진짜 너무 깨끗하게 자리 오고 약간 염소나 말 같은 느낌이야 너안 먹어봤잖아 응 그냥 한번말해봤어 <웃음> <웃음> 약간 느끼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요거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초베르 <웃음> 동척을 먹는 느낌이 어떠십니까? <웃음> 뒷다리도 먹어봐야죠 어이구 여기 흰색 살 나왔다 호종 좀 펴라 나 <웃음> 앞에서 먹고 있는데 계속 자 바로 먹요 초베르 <웃음> 우와 뉴트렐 앞으로 잡는다음 에어프라이 에 굴을 해서 은혜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웃음>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 사실 좀 긴장했거든 근데 약간 지방 쪽 먹는 느낌은 얼마 전에 제가 자라 먹었잖아요 자라 쌀에 콜라겐 덩어리 먹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이번엔 뒤쪽 먹고요 초베르 이쪽이 맛있네 KFC 시켜먹을 때 찐득한 부분 알아? 약간 노란색의 그 지방 부분? 난참 좋아하거든 넌안 좋아해? 응 이건 좀 다를텐데 아니 인상 좀표현해 먹으면서 토할 것 같아 맛있는데 토할 것 같아 내 얼굴 때문에? 어자 이게 그 가운데 마무리 한번 바로 먹어 초배래 와 살짝 이상한 맛났거든요 약간 말랑거리면서 삐꾸님이 말씀하신 그 잡내가 뭔지 알것 같아요. 민물고기 제대로 잡내 제거 안 하고 요리했으니 오른 약간 흙냄새가 조금 나긴 해요. 무엇보다도 이게 건강에 굉장히 좋고 단백질 함량이 높다. 질, 럭럭에 좋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은혜, 삐꾸님한테너 때렸다고 다 말할 거야. 아유 삐꾸님 <웃음> 아, 예, 예, 아, 잘도착했고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샌드위치 고기 맛있던가요? 아, 예, 고기가 기가 막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그 고기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그건 최고기에요. 그 리발레자! 리브럴